녹화 버튼 안 눌러서 아, 잠깐만 녹화되고 있는건지 아, 아닌지 남았습니다. 어떻게 알아? 그 빨간색으로 표시되는데? 아 2분이 잘? 남았어요? 음. 네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어요 아, 이제 됐어요, 아, 됐어요. 이제 된거예요네 이제 돼서 <웃음> 되게 힘나고 좋네요 네 <웃음> 어, 잡, 잡혔어요 잡혔어 네 건물부터 건물부터 건물 부터 건물이 뭔요어 잘했어요 머리 들고 지금 흔들고 있거든요? <웃음> 아니, <살상> 어, <웃음> <거요>. 일단 첫판이니까, <웃음> 아, 좋아, 아 <웃음>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게더 근데 최선을 다했는데 계속 죽고 있어 <웃음> 아, 요근 <어려운데요? 웃음> 이제 대로 해야겠다, 이거는. 음... 아, 맨날 내가 <웃음> 있는 도없어왜나나밖어요 <없죠>. <웃음> <있는 거. 웃음> <맨날 웃음> 지금 오른쪽에서 사고 어. 있는... 아, 아 봐요 여기 좀, 여 <웃음> 해가지고 쫓아다니 도망치세요. 오, 다또 도착! 라보스도 빛칠. 니다 스키 다 때려박습니다. 어, 짓발 라보 라보스 때려. 라보스, 라 라버... 해줄, 해줄, 해줄. 아 지금 어, 뭐였 잡았어, 잡았어. 도망쳐, 아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웃음> 아니 저 뺏기는 안 돼요. 어, 무 크런치가 온다. 런다 예, 이 와 그래 나이트 <목소리도> 나이이태 어? 근데 지금 저희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관들이 강하신 것 같아. 아 역시요. 아안타다 아. 아. 너무 아게다이 <목소리도> 아. 이번에 상대방에 두분 계시는데 아, 아직 모치나지지 어, 가운데. 가운데, 야, 가운데. 가운데, 나, 가운데. 가운데. 나, 거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왔어, 왔어, 마타장인역 아! 어, 이겼어, 이겼어. 아! 와, 아니면 아직 희망이 있어. 어, 어, 너무 빨리 끝나는데 이거는. 이게 이게 아... 가 그래도 아... 저희가 마음을 함께 했다. 완전 좋아요. 아, 아, 아! 아 마지막 한. 왜 저희 화면 녹화를 봐주지 않으셨나요? 당연히 잘 하시죠. 저는 잘했기 때문에. 죄송해요 죄송해요 어핏 조금만 지고 제가 죽을 것 같아요 뭐. 제 합시다 어! 어 <웃음> 제가 봤어 <봤을 때. 웃음> <웃음> 아 어, 이겼습니다 어, 아, <웃음> 도망의 승리